살아있는 고스컬처 필름의 전설 어장 팀 버튼이 연출한 첫 드라마 웬즈데이가 개봉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다 알다시피 이 작품은 아담스 패밀리를 원작으로 두고 있는데요. 웬즈데이를 뒷받침하는 아담스 패밀리의 간략한 역사와 각 시리즈에서 주요 배역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Let's move. 1938년 평소 호러물에 심취해 있던 미국 만화가 찰스 아담스에 의해 탄생한 아담스 패밀리는 에세이나 사회 풍자적인 일러스트 만화 등을 다루는 잡지, 뉴요커에 한 컷씩 그려지는 일러스트가 기원이기도 한데요.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64년 미국 ABC 방송국의 TV 시리즈 시티콤으로 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기존 호러물에 나오는 사악한 이미지로만 점철되었던 캐릭터들을 전형적인 미국 가족상으로 풀이하며 상당히 대중적이고 친근한 방식으로 코믹스럽게 그려내면서 대중들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웃음> 워낙 독특하고 신선한 그들의 캐릭터성은 이후 여러 문화 컨텐츠로 번져나갔고 보스 오브 컬처 등 패션에 영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TBC 특홈 아담스 패밀리는 1964년 9월부터 1966년 4월 8일까지 총 64개의 에피소드로 방영되며 큰 인기를 끌어모았고 이후 1973년과 1992년 각각 두 차례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면서 어린 팬층을 끌어모으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 잘알려지게된 계기는 1991년과 1993년 개봉한 베리 손네펠일드 <웃음> 감독의 영화 아담스 패밀리 1편과 2편으로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인기에 힘입어 미국에서는 1편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로 제작되어 브로드웨이와 시카고를 강타하며 독자적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2005년 MBC에서 방영했던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의 바탕이 되면서 대중적으로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는 팀버튼 TV 시리즈 웬스데이는 기존의 가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담스 패밀리와 달리 아담스가의 장녀 웬스데이 아담스를 중점으로 그녀가 다니는 사립기숙학교 네버모어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하인드로 1991년 실사영화판 당시 11살의 원조 웬스데이로 출연했던 크리스탄 리치는 이번 작품 웬스데이에서 멜린 소닐 역으로 깜짝 출연하며 팬들에게 반가움을 얹어주었고 팀버튼의 페르소나이자 짝꿍이기도 한 거장 작곡가 데니엘프만이 이번 작품의 음악감독을 맡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독 팀버튼은 사실 1991년 아담스 패밀리 실사영화 1편의 감독직을 제작사로부터 제안받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로부터 약 30년만에 그의 커리어에서 첫 tv시리즈 연출작으로 성사되면서 8개의 에피소드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t u g h t me, she's a great dancer. I'll have you dancing in no time. Be proper for you to curtsy. Curtsy? Yes, let's try. Ow! I forgot to tell you, Cleopatra is part dandelion. Thank you, Thing. Electrocuted. Are they made from real Girl s c o u t On the side. Is that your overbite? I can't swim. Very good. But which one will bounce? Death to the enemies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You are evil incarnate. How do you m e a n Woe to the Republic. Enjoyed by dropping a chandelier on your sister. Jealous? Of her? Moi? Close your eyes and don't peek. I'll give you a special victory surprise. Look. To score a bullseye. I'm not sure. I... like it. It's so... what's the word?